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유한양의 아멘 헤머 치약과 칫솔을 들고 왔는데요 요즘 각종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 되고 있는 윤여정 배우가 모델인 아멘 헤머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멘 헤머 치약은 컴플리트 케어 치약 어, 다인탈 케어 화이트 스파클린 치약 오리지널 치약 엑스트라 화이트 치약 이렇게 4가지가 네 있는데요 컴플리트 케어 치약은 2 0년 넘는 전통의 아멘 해머 베이킹소다가 무려 65% 가 합류되었고 블루나트륨이9 0 5 p p m 이함유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178g의 대용량이라 하나만 있어도 진짜 온가족이 함께 사용해도 든든할 것 같아요. 다음은 화이트 스파클 치약인데요. 화이트 스파클 치약은 향취석 성분으로 치석 침착 예방할 수 있고 미세한 베이킹소다입자가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치아 표면에 얼룩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니 요건 이건 하얀 치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음은 오리지널 치약인데요 오리지널 치약은 퍼블리트 치약이랑 마찬가지로 65%의 베이킹소다와 295ppm의 불화나트륨 첨가로 구치제거 효과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요그 마지막 에나멜 케어 엑스트라 화이팅 치약이에요. 이건 천연유래 베이킹소다가 35% 함유되어 있어서 치아의 작은 틈까지 스며들어 치아 깊은 곳의 얼룩까지 제거해줄 수 있고 구치제거나 실태제거 그리고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메네모 칫솔도 총네가지가 있는데요 이 칫솔에도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충치케어 이단 미세모의 충치케어인데 이단 미세모라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브라이트닝 케어 입체 미세모. 입체 미세모도 한번 볼게요. 이 브라이트닝 케어 칫솔은 모가 알록달록하고 예쁜데요. 그리고 첨단 AFT 공법으로 서로 다른 각도의 3차원 배역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존 칫솔 모듈이 일자형으로 심어져 제작되었다면 이건 앵커리스 방식으로 이상적인 칫솔모 배열이 가능해서 서롱 각도의 모 배열로 세밀한 치석 케어가 가능하고 베이킹 소다 모를 적용했기 때문에 탈치 효과에 도움을 줄수 있고 또 오래 사용하면 목 끝의 색이 변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칫솔이라고 하는데요 색이 어떻게 변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초국세사로 된 잇몸 케어용 검 케어 칫솔인데요 케어 칫솔 모는 초극세모라서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요건딥파치 칫솔로 이것도 초극세모로 되어 있어요. 케어 칫솔은 가늘고 부드러워요. 초극세모로 잇몸에 자극없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더 깊숙하게 닦을 수 있는데 이것도 베이킹 소다 모를 적용해서 구강내 탈취 효과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부드러운 편이라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럼 아모네모 컴플리트 케어 치약과 브라이트 케어 칫솔을 사용해 깨끗하게 양치를 해볼게요 알갱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빨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아주는 느낌이 드네요. 양치를 직접 해보니 치아가 포득하면서 깔끔하고요. 조금 짭조름하면서 민트향이 은은하게 나는게 입안이 개운하고 마음에 드네요.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